자 이제부터는 이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고민을 해요. 수도 모르면서 수리법칙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수라는 거, 수가 과연 뭘까? 그럼 이거는 바로 숫자라는 거다, 그죠? 숫자. 그러면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숫자를 막상 딱 따지 보면 아홉 개밖에 없습니다. 9개. 천부에있어도 아홉 개라는 숫자. 자, 그러면 이래서 구까지 수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러시기도 우리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수리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이 아홉 개 숫자 이외에는 숫자가 필요가 없는 숫자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구라는 숫자는 구가 되는데, 십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 플러스 1이면 십이 되는 거지. 수리 계산법은 그럼 1 8은 어떻게 해요? 9 더하기 9. 그럼 18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9가 되게 되면 9 더하기 9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부터 9의 수를 모두 다 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을 도입한 거는 계산상 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응, 어? 0이라는 숫자를 도입.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없는 것인데, 이것을 숫자라고 우기 뿌리면, 이게 숫자가 안되겠죠그죠 없는데 무슨 숫자가 되겠노, 그치? 근데, 우리 인위적으로 가상의 숫자를 도입했을 뿐이라는 거다, 이게. 다, 그러면, 정말로 이 숫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저래 가시면 독이 많죠, 그제? 장독, 장독이 많이 있으니까. 장독이 숲이 많은데, 숲이 많은데, 여기에 꽉 차있고, 여기에 꽉 차있으면 이 장독은 사용 불가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꽉, 된장을 꽉 채워놨는데 더 이상 열 것도 없잖아요, 그제? 그래서 이 빈금만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 한 개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구들이 여러 개 있다 손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단한 개밖에 없다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숫자는? 자, 그러면 이런 숫자의 법칙에 일부터 이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수리 법칙을 적용하는 걸 수리 법칙을 적용하는데 인간을 풀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인간에게 주어진 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사주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밖게 없네. 자, 이것이 바로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부터 잔뜩 시작해 갖고 이 수를 무엇을 풀기 위해서 왔느냐? 이 사주를 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수리 사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 사주가 아주 복잡하고 막 우리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큰손생님 같은 경우에 한자를 공부를 많이 해온 세대다, 말이에요. 그지 그때는 신문에도 한자도 있었고, 그런데 제 위에 위에서부터, 제가 6 5세니까 67살부터는 교과서에서 한자가 없어진 세대입니다. 그 뒤에는 한자라는 것이 자기가 특별히 공부 안 하면 한자를 모른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한자라는 건 있는가 없는가 조차도 모르는 세대라는 거다. 뭐 자기 이름도 못 쓰는데, 그지 그러니까 한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지금 아무리 주장해봐야 통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을 풀기 위해서 사주 갖고 푸는데 왜? 인간이 태어나면 알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해봐야 니다 자, 엄마가 지금 이 순간에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인데 알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이니까 지금 이거지, 그지? 지금 태어났다, 이거요 두 번째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 구별되는 거지. 양성, 그죠? 자 남녀 구분이 가능하다. 지금 순간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세 번째는 단한 가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요, 그죠? 엄마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기가 지금 이 순간에 태어났을 때는 이세 가지밖에 는알 수가 없다는 거다. 먹어 본 적이 없으니 먹는 것도 모를 것이요, 살아 본 적도 없으니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이말 그지. 단지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나서 엄마가 누군지 이것만 아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엄마 요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이런 수리 법칙을 적용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해갖고 이 사주를 풀게 되게 되면 인간의 이 운명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운명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 운명을 푸는 숫자 운명을 해석하는 풀이법 운명을 해석하는 운세 내 운명을 개척하는 비법 내 운명을 개운하는 운법 내 운명을 방풍하는 방풍법 이게 바로 운명수다 이것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신도가 만일 100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100명을 사주를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없다. 필요 운명수 하나만 알면 태어나서부터 누군가를 떠나 살아있는 이 순간까지 모두 다 안다는 거다 미래도 바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운명수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한번 공부를 해 보시죠. 이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운명수를 계산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사주에서는 수리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이 가정과 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왜 우리가 학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런 것만을 써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제 이것이 바로 가정과 가설이라는 거죠 그제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엄마는 결정됐고 남자와 여자도 결정이 돼 있는데. 아리가리한 것은 뭘까요? 이 사주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사주를 풀기 위한 절대적인 가정과 가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춰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 수리사주는 항문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푸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만 풀면 안 된다는 항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만 풀면 이게 학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미국 사람도 풀고 남극에 있는 사람도 풀고 호주도 풀고 독일도 풀고 일본도 풀고 뭐 아프리카도 풀고 다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주를 풀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날짜가 전 세계가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공용 사용이 필요한 게 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업력은 우리나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곤란하다는 거다. 학문적인 접근이 곤란하다는 거다. 그래서 무조건 이 양력 달력을 사용하게 된다. 양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이 습관이 되어 있어습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고집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습관과 행사는 이렇게 지부하고 그 뒤에 학문적인 접근하는 또불리에서 우리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갖고 내가 지장체일 때 죄를 했는데 이 학문을 했다 해갖고 지장체를 막 일요일에 하자. 이렇게 또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그래, 그거는 그대로 하고 우리가 푸는 것은 완벽하게 풀자는 거죠. 자, 두 번째. 연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년을 사용해. 생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연도가 좀 아니까리하다는 거지. 자 여러분 서기를 쓰자니 지구가 생겼을 때 서기를 쓰면 되는데 그지자 서기를 쓰자니 지구가 처음 탕, 탄생해갖고 1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서기는 어떻게 인간이 하, 지구가 뭐 수십억 년 지나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된 거잖아요. 인간이 기록으로 남은 세기를 서기라겠다. 그러면 우리는 단기를 쓰면 어떨까 당군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풀었기 때문에 이것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불기를, 부처님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 아니,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갑자년을 그동안에 사주에서는 많이 썼다. 그런데 이 갑자년의 정체를 우리는 조금 알아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갑자년은 학문적으로 서기가 이 갑자년은 다른 나라는 모르잖아, 그제. 다른 나라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제. 우리만 알고 있는다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게 된 동기가 어떻게? 우리나라만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갑자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신유생, 뭐 신축생 해사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원래 달리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제 아랫게 일본에서 뭐 와이야 뭐 뭡니까? 에이, 에이제. 어? 그렇게, 연도가 메이지 유신, 뭐, 이렇게 이제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이것이 고리,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뭐, 청, 얼마, 뭐, 이렇게 황제 이름을 써갖고 몇년 이렇게, 황제, 고리시대 때 보게 되면 공민왕 몇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선시대로 넘어오게되면서 조선의 유생들이 우리도 황제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호를 써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연호. 그런데 다른 데는 항제 이름을 썼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머리가 정말로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연호를 쓰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보게 되면 왕 이름을 따라가고 그때부터 일전이고 자꾸 바뀌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관성으로 하면 한면딱 저게 놔놓고 한글같이 쫙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호가 이 갑자전이에요. 달리기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로 또풀라니가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면 점더설 수가 없는 거야, 그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전 세계가 공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그제. 그래서 방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맹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가 아니니까. 지구가 챙겨서 1년 했으면 아, 자연은 이치다 했는데 이게는 언제 생기는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리법칙으로 수리원리로 보정을 해야 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보증 보정, 수리법칙으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수학적인 보정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문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적인 보증법 수학보증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년은 이제 끝났고 생월일 월자 월을 쓰는데 설, 월을 쓰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짓고짓고는 넘어가야 돼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나는 강사자격증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중간에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은 그렇지. 나중에 강사장처럼 내가 응대리까지 되면 나중에 내가 터업시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 훈련이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자 월을 우리는 적기로 쓰면 적기는 우리나라 적이에요, 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입춘이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만 입춘이지 호주 가면 아니잖아. 그건 정반대니까. 그러면 이 적기는 양력이죠, 그지? 저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이란 말입니다. 저기는 서도 우리인데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 호주 가게 되면 저 거꾸로 됐잖아요. 입춘이 오는 게 아니고, 저는 추, 어? 추분이잖아, 추분. 입춘이 아니고, 그지? 겨울이. 자, 그래서 이 저기도 우리 설 수가 없다. 그래서 기존의 달력, 숫자 달력을 그대로 서는 거예요.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 그대로 서는 거예요. 기존의 달력. 우리가 우리 일반에 달력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쓰는 거예요. 왜? 이 그대로 쓰는 것은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처음부터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 자, 네 번째. 일을 쓴다. 일도 어떻게, 이거 뭐 변할 수도 없지. 일은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면서 각 나라별로 날짜가, 밤이 뭐, 날짜가 다르니까, 그지?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미국 쪽에서는 우리보다 하루 늦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런 건다 없애보고 그래서 일반 달력 그대로를 일단도 일반 달력 그대로를 써보는 겁니다. 그래야 법령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시간이라는 개념이다. 그치?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자 예를 들게 되면 시간의 개념을 쪼, 쪼개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다루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니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부기에서는 낮과 밤만 하는 거예요 낮과 밤자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서 우리가 풀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게되 밤에 기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은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밤에 태어난 사람 밤을 좋아하고 낮에 태어난 사람 낮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기운을 받은 사람과 낮의 기운. 그런데 낮밤을 계산하게 되면 시간 이게 필요 없잖아요. 미국이든 뭐 북극이든 남극이든 아프리카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낮과 밤은 어디든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낮의 정의를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서 낮의 정의. 낮이 뭐라고 정의를 할까. 그 그렇죠? 애매해 보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낮의 정의는 태어난 지역입니다. 태어난 지역에서 이 전제를 깔고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호주에서 태어났으면 호주 그지? 그 태어난 지역에서 낮의 정의입니다. 일출 30분 전부터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 자 그러면 왜 일출 30분 전이냐고 이야기하면 태양은 우리데테 뜨지는 않았지만 벌써 밝은 기운이 있겠죠 기도하러 가시면 많잖아요 그죠? 밝은 기운이 벅 떴다니까 벌써 태양의 기운을 받은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가게 되면 태양은 밑에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부의 밝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분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30분 전부터 30분 후까지 일몰 30분. 이것을 낮으로 잡고 나머지는 무조건 밤입니다. 시간 필요 없대. 하만 아, 뭐 자신인지 축신지 이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 이것이 아주 편리한 논법입니다. 나중에 그러면 개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제조건이 전 세계. 조금 더 다시 할게요. 자, 여섯 번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태어났을 때는 같이 태어났다 하고,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한 명도 똑같이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도 똑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 그럼 80억 명이 처음부터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매개체가풀수 있는 것이 80억 개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80억 개가 넘는 것을 최고로 어떻게 만들까요? 뭐 만들겠죠? 그래서 논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논리. 논리를 가르쳐 드리면 80억 명을 다풀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이런 사람은 이런 대가고 다다다 이렇게 찍으면 8 0억을 절대 쓰고 자8한 장씩 하더라도 80억 장인데 그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이 논법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논리를 하게 되면 8 0억명을다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책으로 그동안에 이 개념을 조금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어요. 자, 80억명이 전부 다 다르다.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자, 일곱 번째. 여러분들 상둥이 사주 아시죠? 아, 상둥이 사주 하기 이전에 술이, 그 뭐고, 동일 사주를 하나 해보자고요. 자, 똑같이 태어났다, 이 말이야. 지금 우리는 낮과 밤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최소한으로 한, 낮에 태어난 사람은 500명 이상이 될 거래, 그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명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데 있아요한 명도 똑같이 죽지 않는다 있고, 한 명도 똑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단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 다 다르다. 그러면 동일 사주는 같이 태어난 사주로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다르다. 이것을 완벽하게 논리로 부어드리는 거죠. 그저 처음 다 다른데 우리가 책으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아. 자, 여덟 번째. 근데, 동의사주는 그걸 다 하더라도, 일사주는 엄마라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와서는 상둥이 사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제? 상둥이 사주는 어떻게, 요즘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단성 상둥이, 인한서 상둥이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는 일단성이한성이 없어졌어요. 그냥 무조건 두 상둥이, 세 상둥이, 네 상둥이, 다섯 상둥이. 그래서 제가 그거 하기는 못했지만은 인간이 제일 많이 난 상둥이가 열 여섯 상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는 여섯 상둥이, 여덟 상둥이.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5, 6년 전이에요. 강제에서 여섯 상둥이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제일 표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길메리병원에 가게 되면 내 상둥이. 그래서, 여덟 상둥이 이름이 동서남북 매난국 중이에요. 그래서, 여덟 상둥이. 그래서, 길메리병원에 가면, 네 명의 간호사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그 사정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상둥이 사도도 한 명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는데. 그러면, 엄마도 같이 태어났지만은, 아빠도 같이 많은, 실질적으로 한 명도 같이 살지 않는다. 그 이것이 왜그런가 이렇게 되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남자 상둥이는 같은 공부를 시키게 되면, 결정적으로 한 명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 상둥이는 같은 공부를 시키도 관계가 없다고 난적이 놓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걸 보면, 여자 상둥이는 반이 걸서, 토끼소년들 옛날에 노래하신 토끼소년들이 있죠 그런데 남자 상둥이 대표적인 것은 수아진 아세요 수는 계속 노래만 하다가 치는 어떻게 해? 노래하다가 짜장면집도 했다가 망했다가 또 노래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상둥이 사주가 바뀐다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맞아야 되겠죠 요걸 놓고 풀면 요 조건에서 풀면 우리는 어떻게요? 해 학문이 되겠죠, 그지? 이것이 적중률이 높다고 하면, 그지?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지금 이 절대적인 가정과 가설을 하는 것은 이 조건에 맞게끔 모든 학문을 증개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관없이 상담을 할수 있고 완벽한 이론과 논리로서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단지 이 운명수라는 거 있죠. 이 운명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운명수가 계속 혼돈이 자꾸 되기 때문에, 음, 가지각색은 이 운명수 계산하는 법을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운명수 하나에 모든 것이 풀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복습을 열심히 하고 이 과정이 끝나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 노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운명수 하나만 딱 아시면 나이하고 운명수만 아시면 모든 상담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초기도 필요 없어요 저래가지고 상담하는데 막책 펴놓고 이거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냥 공부할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다 필요 없어요. 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운명수 하나만 딱 있으면 모든 것을 상담을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그리기도 하고, 글자도 쓰고 하겠지만, 글도 쓸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절에서는 또 그렇게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치? 종이도 필요 없고. 글자도 필요 없고 바로바로 바로 운명수가 몇 번이다 하면 바로바로 바로 상담이 필요한거지 자 그러면 이 운명수 이 운명수를 계산한거 오늘은 어떻게 돌아가시고 주변에 운명수를 한번 쭉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재밌는 그런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운명수 계산하겠습니다 운명수는 우리가 사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조금 전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이때 태어난 아이의 우리는 운명수는 몇 분일까? 이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올해가, 오늘이 2019년 5월 3일입니까? 5월 3일. 어, 5월 3일, 낮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운명수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지금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운명수는 최저 우리는 어떻게 4번부터 36번까지 총 33가지가 있다는 거다 33가지 자 지금부터 우리는 풀게요 자 요것이 연월일시 그럼 앞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월과 일은 지구가 해를 돌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정교하게 쪼개진 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되겠죠. 자연의 이치의 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선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정의하게 되면 이치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구정된 것인데, 이 연도만은 우리 아이다 그랬다. 그제? 그래서 연도를 보정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를 보증하는 수리 법칙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이네 가지 숫자를 우리는 각자 더하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9 이하로 돼야 되죠. 자, 이래서 9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9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요? 보증을 하는 겁니다. 연도를 자 그러면 2 다기 0 다기 1 다기 9가 보증된 값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죠? 0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0은 숫자가 아닌데 이것을 다시 보정을 해야 돼자 보정 1차 보정 1차 보정이고 2차 보정이다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0을 우리는 숫자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은 무조건 연도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0은 똑같으니까 연도에 있는 것을 0 대신에 1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10에서 9를 빼고 나머지 값이 1이라고 계산하고 계산한 값이에요 자 그럼 1 다기 9다 이것이 보존된 값이에요 그런데 이 보존된 값 속에 아까 얘기했어요 단지가 완전히 다 찼을 때는 이 단지는 필요 없다고 했다 어, 9를 필요, 9가 되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를 하나 빼버리고 그럼 나머지 값은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211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연수가 되는 겁니다 숫자 중에서도 연수는 4 월은 월은 9 이야기 때문에 5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월달이 되게 되면 1도 바뀌게 되고 11월달은 2로 되고 12월달은 3이 되는 겁니다 9를 빼고자 1은 좀 복잡해질 수도 있죠 여기서는 3이니까 초반전이니까 9까지는 9 그대로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9를 다 빼고, 한개 빼가지고 모자라면 2개 빼고, 그치? 자, 그러면 19 정도 되게 되면 19에서 우리는 18을 빼고, 나머지 그럼 1이 되는 거예요. 28은 어떻게 해요? 27을 빼고, 우리는 1이 되고, 그러면 27은 어떻게 해요? 18을 빼고 9가 되고, 0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18이면 어떻게 해 9두개 뺏고 0이 되보잖아요 0은 없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한개만 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값이 9다 이해 되시죠? 예. 9까지는 그대로 쓰고 9 이상이 될 때만 9를 한개씩 제거하는 겁니다 자 19일 때는 18을 빼야 되고 한개 남고 28일 때는 3개를 빼야만이 한개가 남고 그데 27일 경우에는 3개 다빼으면 0가 되니까 안 되니까 두개만 빼고 한개는 9고 남기는 겁니다. 그럼 18은 9 한개만 빼고 9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낮은 어떻게 해요? 1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죠그 4주라고 하는 것은 연수, 월수, 일수, 시수를 합친 것이다. 그럼 이것을 전부 다, 다 하는 거죠. 그러면 145 직고 13번이다. 그지이것이 바로 우리는 운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무조건 1로 보고, 그리 예. 2로 보고. 아니, 밤은 9. 네? 밤은 무조건 9입니다. 9. 밤은 9. 예. 밤은 9, 낮은 1. 고정수후요 무조건 예, 이거는 고정수입니다. 낮은 무조건 1, 밤은 무조건 9. 이거는 완전히 고정수입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태어난 아이는 밤을 좋아하고 낮에 태어난 사람은 낮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속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누가 염력이 뛰어나겠나 밤에 태어난 사람 기운이 강하다는 거니다 나중에 풀어보면 다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운명수입니다 운명수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작은, 가장 작은 수는 몇 번이니까 1, 1, 1, 1이겠죠? 4번 자 이거는 연도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이거는 낮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수는 이것이 9, 9, 9, 9 해가지고 이것이 36번이에요 그래서 4번부터 36번까지 총 3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시다 보게 되게 되면 제일 많은 숫자가 7번부터 한 28번 정도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은 저한 11번 11번부터 한 25번까지도 많고 근데 이것은 인연법이기 때문에요. 뭐 불교에서는 또 인간법이라고 하지. 인연법이,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모이는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많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풀어보시게 되면, 한 집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 분류들이 꽉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집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사 집안에 가면 어사들이 줄줄이 많이 있고, 선생님 집안에 가면 선생님이 많이 있고 사업하는 사람이 많고 장사는 집에 가면 장사는 사람이 많고 막 그렇다 군인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군인 가족들인데는 군인 가족들이 항상 또 많게 돼 있고 이것이 끼리끼리 모이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또 불러오게 되게 되면 저런 또 어떻게 해요 신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많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에서 상담은 어떤 상담을 많이 해야 될까 빙의 상담도 해야 되고 심병 상담도 해야 되고 신기 상담도 해야 되고 <웃음> 무당 상담도 해야 되고 이것이 왜? 끼리끼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지가 도사라고온 사람들을 우리는 완벽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게 리보다번 지가 더잘한다개해버게 그러면 깔바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초가 안 됐는데 그걸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 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을 완벽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대한민국 어떤 무당이 오든 어떤 신기가 어떤 빙이 오든 여기서 어떤 기가 붙어 가지고 어떤 작용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이 걸려 있다는 것까지 다 풀어본다는 겁니다 종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기초적인 외우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시라 그래서 숫자하고 나이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뭐 노트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 없고 그러면 어떻게 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방생 가시면서도 하고 여행 가시면서도 상담하고 전화 오면 전화 상담하고 어디서든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최대 그거는 이 가족이 모두 끝나게 되면 처음으로 배부되는 겁니다 강사사회지이 처음으로 나가는 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역학하고 조금 다른 방향 종교적인 그것을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표시갖고 저 베트남 가시도 강좌를 하시고 제사도 만드시고 저 호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저 카자흐스탄도 우리 옛날에 고려인들 많잖아요 거기도 보내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운명수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태어났다 자이 용, 이것을 갖고 우리는 이게 끝난 거예요 이 남자냐 그리고 남자는 남자라고 가정하고 그치 자 남자의 경우에 이 아이는 어떻게 머리는 정말로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아이는 공부 잘할것 같으니까 엄마만 공부만 시키면 공부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어디로 보내면 좋겠노 그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알고 싶은 거는 무엇이면 좋겠나 이거죠.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이름복을 갖고 있으니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름복은 어디에 가면 있겠나? 유능이 되든지 어? 우리 판사 검사가 되든지 국회의원이 되든지 훌륭한 고문이 되든지 정치 정치판에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공부를 쉽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면 어떻게 이 아이가 노력을 안하고 친구하고 노는 아이가 해가지고 공부는 안하고 이제 놀러 댕기다 컴퓨터 그럼 그건 다접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아이가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가업길, 나중에 길을 다벽이 되는 길은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이 길이 안될 때는 이 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 길이 안될때이 길을, 길을,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0이 들어가는 것과 0이 안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0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1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연도에서만 그렇다. 예, 연도에서만. 그렇다. 월에는 어떻게, 10월이면 어떻게? 9빼고 1. 11이면 9빼고 2. 12월은 9빼고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됩니다. 9 넘어가게 되면 9 빼고. 18이 넘어가면 18을 빼고. 똑같은 예, 예, 똑같은 방법이죠. 연도에서만 0을 1로 예. 바꿔 된다. 연도에서만 예. 자, 요거는 저 저번에 한번 들으신 분도 잘 모르게, 또한면또이자 묻고, 그치? 혼돈이. 맞으면 여기서 0을 1로 바꿔라 하는데, 여기서도 0을 1로 바꿔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틀리버이요 인간의 운명, 운명은, 이거, 운명수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억누한 것이 되어볼 수도 있으니. 그렇게 연도만, 오늘 하는 건이 연도에는 0은 무조건 1로 바꾸고, 근데 월과 1에는 0으로 바꾸면 안 되고, 9를 빼든지 18을 빼든지 27을 빼야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초년에는 운이, 운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은 자칫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잘 놀고 올목대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 안 해보면 어떻게 그 미래에 갈수 있는 길을 못 가는 선택을 못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행동하는 것은 참 여자같이 부드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웃음> 이것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 운명부터 운세, 성격, 진로, 적성 어? 참다 푼다고 생각하십니다 전부 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모든 상담 한개도 빠짐없이 모든 상담이 다 가능하다고 여러분 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지 조건은 오늘 배우신 거, 운명수 오늘 계산은 이것만 완벽하게 터득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지 할 하지 마고 이 오늘 행가 이 개념을 딱 정리하고 운명수 하나만 계산하면 다음 주 오게 되면 우리는 배운 것 갖고 바로 바로 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 갖고 바로 상담하러 가는 겁니다. 다 배워놓고 상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주 배우면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시 갖고 바로 숨는 거예요. 여기 같은 운명수라 하더라도 예. 남녀 에 따라서 해석은 라릅니다아 남녀 따라서 다르죠. 예 남녀는 남녀는 항상 다른 겁니다.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주기도 완전히 다르고. 나중에 살아가는 운도 다르고, 우리는 동일 사주도 다른데, 남녀는 너무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 운명수가 말씀처럼, 네. 네. 15가 나왔어요. 네. 15라면, 15 운명수를 놓고, 네. 남자에 대한 설명, 여자에 대한 설명이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게 정리가 아니고 수리 법칙에 따라 정리해야 되니까 그까지 알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다음 주에 가게 되면 차근차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남자가 여자가 이거 만 필요 없고 오늘 기본적인 수리 법칙은 어떤 것이고 머리에 담고 방풍 이런 방자로 공부를 하고 오늘 운명수 계산하는 것은 요것이다고만 딱 계산하십시오. 여까지만더 이상 음, 앞으로 어, 운명수 다시 한번더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선임 생명을 이렇게 하면 내가 운명술을 한 풀어 드릴게 양력, 엉력 말고 양력으로 풀어줘야 돼. 연도에 0이 들어간 조건 그냥. 무조건 예 네, 무조건 일입다니 무조건 다예조예 한번 찾아보시죠 1952년 19. nice. 월 21일. 4월 2일 낮밤 아, <웃음>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 계산해도 이거는 필요 없고. 홈력은 필요없는 거예요자 네. 그러면 1 다, 기9 다, 기5 다, 기 2다 그지? 그러면 요 9를 빼고 나면 8이 되는 거죠 그지? 연수는 8 여기 0이 없으니까 0을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자 4니까 여기 4 요건 21은 어떻게? 18을 빼고 9두 번을 빼고 그치? 나머지 값이 3이다 그지? 3 요거는 밤이니까 구다. 네. 이것도 하면 되죠. 네. 그러면 네. 이것이 네. 스물데십니까? 7회 1 5 15회 24번 그치? 자 여기서 우리는 여자다. 우리 스님은 어떻게 우리 스님은 그 뭐고 24번이니까 천년보다는 말년에 어? 운이 홀등하게 강한 운을 갖고 있고 어? 대인관계는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 근데 우리 스님은 대기 아는 채를 좀잘 하실 것 같아 그리고 모든 것이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떻게 되게 되면 어, 스님은 베풀기만 베푼다면 베풀기만 베푼다면 돌아오는 것이 갖고 있는 받을 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생살이를 이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우유국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업장이라는 것이다 업장이 어떻게 이외로움을 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잘안 되든지 어떻게 되면 살아가시다가 뭐 가정이 깨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막 생기게 되고 그걸다 보게 되면 나는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인데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사가 됐으면 참 혹시 손님 이침 같은 거놓으십니까 약초 같은 거 하고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신도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팡팡 올라갈 것 같아요. 무슨 선생님, 얘기죠? 손님 일부터 음. 구까지 숫자 말씀하셨잖아요. 1부터 구까지. 예예. 예. 그런데 연도에서는 구라는 음.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음. 무조건. 지워버리는 것이 맞고. 아, 여기, 9 이상이 될 경우에, 9 네. 이상이, 예. 9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자, 보자고요. 네. 천, 1511년 어, 뭐 이렇게 하기 전에 8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9 지울 게 없잖아요. 그지 네, 네. 예. 9가, 그러니까 예. 9가 예, 예. 네. 있을 때는 9가 넘어갈 경우에, 우리 연도가 1901년이다, 이러면, 구는채압보고 1이 되겠죠. 9 이상이 될 때는 9를 지우는 것이지, 9까지는 네. 지우면 안 되죠. 합쳐가지고. 그, 그, 그, 네, 다시 아, 요거 연도에서 9가 네. 이상이 되야만이 9를 지우지, 9까지만 네. 될 때, 9가 될 때까지는 지우면 안 된다는 그러면 저기서 지금 1952 같으면. 이거 9.77 나오잖아요. 지옥은 제압 보고 계산하는 거지. 아, 17이니까 9. 이상이니까. 이상이니까. 그냥 9를 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밑에 1510일 같은 경우는 합이. 어, 800개 안 되니까. 아. 800개 안 되니까, 지울 게 없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저, 연이나 연 말고 월 1일에서도 그것이. 와, 월 1일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열에는 10월, 11월, 1 2월만 있죠. 예. 그, 그러니까 여기는9 빼고. 나머지는 9는 그대로 쓰는 거죠. 9월달에는 9를 쓰는 거죠. 음, 예, 9월달에는 9 그대로 쓰고 10월달에는 9 빼고 1로 쓰고 11월달에는 1을 쓰고 이것서9 빼면 3을 쓰고 그게 1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1에, 다 어, 1에는 어떻게? 만약 9일이면 9 쓰고 11일이면 1 쓰고 18일이면 9 쓰고 1 9일면1 쓰고 27에는 9고, 28에는 1이 다 이렇게. 9 이상이 됐을 때만 9를 공개하는 것이지. 그두개 합치면 안 되고. 2에서9빼 3이 요 그렇죠. 21에서 9두 개를 빼는 거죠. 21에서는 9두 개잖아요. 21에서 9를 한개 빼고 내면 14가 남죠. 여기서 또구를한개 빼야만이 9가 안 넘어 가잖아요 9 이하로만 돼야 되니까 음. 그러면 어디, 아, 3이가 아, 이걸 한번 21에서는 구를 빼면 어떻게 되나 20 12 12 그지 12에 구를 빼면 3 이렇게 되죠 예, 그걸 한번 주변에 한번 살펴 가지고 그래서 각 수가 9가 넘어가면 안되죠 9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9 이하의 경우에 4개 숫자를 합치는 겁니다. 연수도 9 이하, 월수도 9 이하, 일수도 9 이하, 신은 막딱 정해져 있으니까. 1과 9로. 네, 오늘 이명 것이 앞으로 그공사 그러니까 이거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뭐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한번더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뭐 졸업할 때까지 이것은 계속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 이 숫자를 한번 계산해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사례를 들어갖고 풀려면 이거 계산 없이는 아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부터 36번까지 있는데 4번은 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머리에 다 접어놓고 오늘은 운명수만 탁잃고 다음 주 오시게 됐때 되면 이것을 왜 그렇게 사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풀어가면서. 질문을 이제 또 받을게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숫자의 구분은 없는 거죠? 아, 남자. 운명수는 구분이 없습니다. 운명수는 구분 이 있는데 난지 풀을 가는 과정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다는 내용도 다르고 안에 숫자 넣는 것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것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운명수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푸는 과정요. 네, 이 네, 푸는 과정. 이요는 똑같아요. 남자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없이 푸는 과정. 그거는 똑똑같습니 예, 그대로. 음. 남자 여자 요까지 오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 없습니다. 나온 숫자, 운명세에 대한 차이만 있다. 예, 그 밤은, 밤은 9, 낮은 무조건 1 음. 그 쌍둥이랑 그 같은 어, 쌍둥이 같은 경우에 는 예. 남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부를 시키면 하나는 실패를 하는 아, 하나는 나고 하게 되어있어요. 여자는 성공합니까? 둘다 다? 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둘다 아. 실패할 수도 있고 수,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자들은 똑같은 공부를 해도 재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기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게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데 어떻게 여자는 똑같이 여자는 재능이 같아지고 남자는 달라지는 그 뜻이 있나요? 아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 그 나중에 가서 부려드릴게요. 지금 하게 되면 혼동돼서 안 되고. 그래서 신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그것입니다. 독일 사주도 다 다르고, 상둥이가, 우리는 이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 것이, 남자 상둥이 8명, 여자 상둥이 8명, 총 한목에 16 상둥이를 태어나도 관계없이 풀수 있는, 아홉 명, 아홉 명. 16번은 어때요? 16번 또 막강합니다. 제가 16번이 맞어니다 아, 우리, <웃음> 이 길로 열심히 가십시오. 네, 네, 나중에 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네. 그운명서 지금 나온 숫자가 13이잖아요. 네. 13이라는 숫자 하나를 놓고 네. 한 사람의 사주를 본다 했으니까 네. 거기에 네. 재물이 됐던 사업 진로, 응. 애정, 비우자, 가정, 건강, 자녀 운까지 다 나옵니까? 자녀 운은 아니죠. 자기 사주는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녀원을 빼고, 그러면. 어, 자녀원, 부모원, 이런 걸다 빼야지. 그런 걸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자기와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풀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응. 사서를 보게 되면은, 손님들이 응. 제가 이제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응.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요. 질문이 응. 답변도 충분히 해. 해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실전에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말씀처럼 저 응.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성격, 질로 직장, 사업, 재물, 애정, 교육, 유다, 가정, 건강, 자녀 분의 앞날까지를 종합으로 다 말씀해 드린단 말이에요. 성명으로 음. 그런데 13이라는 숫자가 2 1 5라는 숫자가 음. 됐던 음. 운명수가 나오면 그 운명수에 음. 제가 저번 전에 한 10여 가지를 손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운명수 하나를 놓고 다 제가 통과할 수있느냐 그게 있죠. 그런데 거기는 13가지밖에 안 했죠. 여기는 130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130가죠? <웃음> 그 숫자 한 개만 가지고 130가지를. 그러니까 인생만 살를 모든 것을 담으어도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130가지를, 뭐 저기, 저, 머리에 다담으요 아, 으려 하니까 그걸 못 풀어내는 겁니다. 다 절대 담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논리만 아시면. 머리에또 머리 꼭 짧은데 이거 말라고 담고 있을 게 있습니까? 다 풀이 보고 문서를 주시면 문서를 주시면 좀하는이 용량이 작으니까 아 이제 문서를 줄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용량이 작으니까 우리는 용량이 요것만큼밖에안 되는데 130여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응. 그 뜻이 아그 뜻도 그, 필요 없습니다. 그만 간단한 거니까 아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지금 아 아닙니다. 그 절대 여러분들 이 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만한 책나눠 놓고 그 집이 갖고 온다고 그할수만 아무리 뛰어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풀어보게 되면 제 머리도 엄청나게 좋은 머리 겠어요 나쁜 머리 겠어요? 좋은 머리시니까 강의하시죠 <웃음> 아니 그런데 좋다고 생각하면 책 없이 강의를 할수 있는 것이고 메모도 없이 조금 나쁘면 어떻게 메모만 있으면 강의할 수 있는 거 차이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트 필요 없잖아요 기본 틀이 있어야 아, 기본 틀도 할 필요 없고 오늘 한 것만 복습만 하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적을 때까지 지금까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 공부를 해오시면서 부담을 안고 오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했잖아요 외워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85억명을 외우겠습니까? 모두 잖아요 그렇게, 요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요 논리에, 요금, 오늘은 요 논리에 요금만 딱 하십시오. 한 주에 행 것, 그것만, 복습만 해가지고 딱 머리 익히십시오. 그러면 모두 해결해 드릴게요. 너무나 너무 간단하다니까. 아시겠죠? 머리에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용량은 이만큼 크지만은 2%밖에 선지 못한다 했어요. 그게 98%를 안 썼기 때문에 이 꼬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2% 속에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걸 온갖 자동상에다이어놨어요 그지 그런데 이 공간도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전부 다그 사람인데 상담하시면 여러 가지 해주시면 그 사람들은 뜰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 궁금할까요 내가 어? 대학 입시가 어떻다 하면 대학 입시만 알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심리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정에 가게 되면 이 인간의 심리와 명상과 두뇌와 명상과 심리와 이 기억력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맨 마지막 시간에 맨 마지막 단 가정에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사전을 치면 다보시면 있죠. 저흔해 압니다. 간신법이 아니라, 흔한 내용이 그 사람이, 내인데 어떤 말을 할 것이 뭐, 어떤 행동을 할 것이 뭐, 무엇을 묻을 것이 뭐, 그 사람인데 물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아는데 뭐. 전혀 다 알아요. 그냥, 그냥 다 알아요. <웃음> 네, 우선생님 그랬잖아요. 운명수 16번인데, 왜 지금 나이에 여기 와서 내가 이 길로 가라 아시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거 부담 절대 가지 마십시오. 이거 메모리가 어떻고 두뇌가고 나는 막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울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편리하도록 주기 그림 그리는 것은 솜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국립학교 초등학교 요 안에 다니면 그림 그리는 잘 그리는 아들하고 못 그리는 아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많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제가 그거는 드릴게요. 그거는 막, 그림이 막삐딱삐딱 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나머지는 머릿속에 해결해. 다음이 궁금하네요. 다음 수업이 궁금합 아니, 영원히 궁금합니다. 이, 이 수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웃음> 그래서 영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되면 무엇을 풀지 알기 전 모든 걸다 푼다. 어떤 질문이든. 아까서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리 있으면 그 붙어 있는 귀신이 뭔지까지도 다 풀어낸다는 거죠. 그래야 도채도 돈을 이만큼 들고 체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 것까지도 잘하면 우리 숙달하시면 도저에 얼마나 통장에 얼마나 꽃이 있는 것까지도 헌에다 안다는 거죠. 그 사람 말몇 마디만 딱하면 통장에 돈이 있는지, 통장에 돈이 없는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우리는 간단한 겁니다. 수리법칙만 다 아시면 돼요. 부담 절대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그 운명수 예. 있죠? 예. 운명수가 가령 24가 나왔다. 예. 그러면 24 역시 구를 넘었기 때문에. 아 운명수는 구를 재하는 거 없죠? 어, 재는 없죠. 네개 4개. 각자 네 개의 구수를 합친 거기 때문에 재하면 안 되죠. 이. 그렇죠. 응. 운명수는 자는 게 아니고 구, 이, 하의 숫자 네 개를 합친 거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운명수에 또 실수 안 하, 실수 안 하시 계산하는데 실수 안 하시도록 하십시다. 예. 그러면 다음 주 뵙게요.